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4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위에 머리 위에 칼이 임한다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웃음> 제가 이 영상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고 어,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금요예배를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금요예배를 갔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깊은 마음으로 기도는 이제 울면서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울고 나면 또 시원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제 아 주님이 더 슬프지 않으시냐고 주님의 교회인데 그랬는데 주님이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자꾸 슬퍼서 우는데 주님은 그만으로래요. 오늘 새벽에도 막 눈물이 또 나가지고 울었더니 너는 한국의 예레미야래요. <웃음> 성경 안에 특정 인물을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서 좀빵 터져 웃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 영상 때문에 <웃음>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아요? 그 영상 들으신 분들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저보고 그만 놀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더 슬프시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데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다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 척 그만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그쳤거든요. 아, 예수님이 저보고,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도래요. 이렇게, 나대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고, 교회에서 조용한 편이었으니까, 공동체에서는 활발했지만 교회 내에서는 되게 조용했잖아요. 음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그 목사님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전해드리려고 영상도 만들고 있고 또 죄송하지만 그때 사이비 취급하신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저희 남편 저 괴롭혀가지고 이빨 막 드릴로 뚫는 통증 때문에 잠못 잤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렇게라도 제가 좀 웃어야 돼요 지금 <웃음>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저 그만 울 거라고 안울 거예요 <웃음> 라고 하고 눈물 딱끊어거든요 주님이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음,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와서 금요예배 후에 아 어, 주님 왜 이렇게 기쁘시지? 나는 이해가 안돼 이러면서 주님 진짜 기쁜 거 맞으면 저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겠어요? 그랬거든요 진짜냐고 이게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 왔냐면 이 말씀이 왔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랑해서 기쁘신 거래요 <웃음> 놀랍죠? 영상은 정말 마음 찢어지는 영상인데 이거 영상이요 이 영상 좀 힘들었거든요 제 멘토가 저 위에서 이제 마음 쓰는게 다 느껴졌어요 어, 그분도 아실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서 또 기도했어요 음 그리고 또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저 침묵하지 말래요 <웃음> 놀랍죠? 이 어플은 쫑긋이란 어플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는 말씀일 텐데 이, 이런 말씀이 왔어요 요새 저랑 함께 가는 말씀 같은 느낌? 하여튼 희한해요 이성 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대요 음.. 해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 그래서 함께 하신대요. 이제, 이제 SNS 기록해놨죠. 대박이죠. 2023년 2월 3일 11시 59분에 제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음, 사역하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간증을 시작하려고 해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찾다가 찾다가 핸드폰으로 못하고 다시 노트북에서 그 커뮤니티 제가 올린 글 그런 거다 확인해봤다니까요. 몇 가지 어제 영상 만들 때 너무 많이 올렸어요. 아 정말 이거 읽으시는 분들 지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몇 가지는 좀 자제해야겠다. 제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기존의 SNS에서 이제 기록하는 거는 하고, 여기서는 말씀을 많이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간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커뮤니티에 그 간증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어제 탈북민들에게 전달할 그 메시지의 원고를 전에 써둔 걸 읽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써놨는데 그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상까지만 올리면 음, 커뮤니티 간증은 거의 매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달 사이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 채널에 관련된 간증이나 상황들이 되게 재밌게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